여러분 육바람일도내 꼬라지니까 하자는 거지 육바람일 하면 더 고상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육바람일을 하면 공익적 효과가 있으니까 합시다 이건 다 방편이고 이 하수의 소리예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린 당신 꼬라지니까 하세요 육바람일을왜 해야 되냐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왜 하면 신명이 나니까 파티 파티하는 기분이 드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에고 탐진치는 왜못 버립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버린다는데 이거 버, 이걸 버리면 인간이 살 수가 있느냐 이거죠 탐진치는 적당히 충족시켜 줘야지 신명이 나지 신명이 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신명이 가슴 뛰는 삶을 살자 이런 의미로 한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가슴 뛰는 삶을 살자를 탐진치 기준으로만 얘기하면 문제가 있지만 양심도 충족될 때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소리들은 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멋있게 하려고. 고상 떨려고 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진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전보살도의 진실. 오늘 다 까발리죠 제가? 선천종교가 잘못되고 있다. 선후천으로 굳이 나눠보자면 후천종교, 신약시대의 종교는요. 구약시대의 종교랑 달라야 돼요. 제가 얘기한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신약시대는요. 중생성을 무시하고 현실성 없는 이상의 인간들을 때려 맞추려고 사기치던 시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좌절시킨. 후천시대의 종교는 이제 좌절은 없어요. 사기도 없어요. 왜? 누구나 기분이 좋거든요.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는 시대로 갈 겁니다. 그게 신약의 시대고 개벽의 시대 홍익인간의 시대예요. 인간이 널리 이롭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홍익인간의 시대 양심과 욕심의 조화로 이루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그안될 거니까 잘. <웃음> 나는 왜이 모양일까? 걱정 마세요. 죽을 때까지 그 모양이실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시간 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분 좋은 일 하세요. 그 시간에 만난거나 매결 주세요 자기 자기한테. 그 쓸데없는 고민 왜 하고 계세요? 내일 또할 거면서 모레도 그렇게 살 거면. 세상 어리석은 게 자기 생겨먹은 꼬라지랑 싸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실패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고수는, 고수는 꼬라지를 초월한 게 아니라 꼬라지를 수용할 때 고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구나. 개벽은 신명나는 일입니다. 그냥 살면 돼요. 사는 게 신명나는 일이에요. 숨만 쉬어도 신명나요. 관점의 차이에요. 누군가는 이게 숨쉬는 게 고통일 수 있어요. 근데 알고 사는 사람은 숨 쉬는 것도 신명나는 일이에요